저는 때리련다 네, 안녕 동티뷰.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동차를 이용하게 되면 언제라도 사고 위험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여러가지 기술의 개발과 안전기능의 적용을 의무하는 법규들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이런 안전기능은 차 안에 타고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차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적용이 되는데요. 해마다 사고 건수가 줄어들고는 있지만 2021년 한해만 해도 1018명의 사망자가 발생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는 유럽공동체 법규에 맞춰 2005년부터 보행자 친화적 차량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보행자의 사망 확률을 낮추고자 하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안전벨트나 에어백 등 보호장치가 있는 탑승자와는 달리 보행자는 보호장치가 제한돼 있어서 사망사고 확률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자동차엔 보호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가 후드에 적용돼 나오고 있지만 대부분 그 적용 여부를 몰라서 관련 경고등이 점등이 되어도 그 의미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보행자 보호장치가 무엇인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동튜브와 함께 하겠습니다. 동치뷰, 일반적으로 차량의 후드는 차량 전방에 엔진룸을 덮는 부분으로 신지 축을 중심으로 개폐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지 이런 후드는 교통사고 시 보행자에게 가장 큰 상해를 일으키는 부분으로 가장 위험한 부위가 바로 머리인데 영상은 국토교통부와 교통안전공단에서 자동차가 보행자와 충돌이 되었을 때 속도 별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실험한 것인데 당연히 속도가 빨라질수록 중상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왔는데 승용차들은 운전자의 전방 시야 확보를 위해서 후드를 가능한 낮게 디자인을 하게 되고 때문에 후드와 엔진 사이의 간격은 최소한의 공간 정도만 확보되는데 그래서 이런 단점을 보완하고 보행자의 부상 정도를 최소화하기는 노력으로 보행자의 충돌 감시 시 차량의 후드가 6 내지 10cm 정도가 들어 올려지면서 공간이 생기고 충격을 흡수하게 되는 시스템이 개발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액티브 후드 리프팅 시스템인 거야. 액티브 후드 시스템은 2005년에 제규어가 최초로 장착을 했고 우리나라에서는 제네시스 DH 모델에 최초로 장착이 되었고 국산 SUV 최초로 올류 소렌토에 장착이 되면서 이후 기본 장착이 되었다는 거야 액티브 후드 리프트 시스템의 작동은 보행자를 판별하는 레일 센서가 범퍼 안쪽에 장착이 돼 있고 충돌이 되면 그 신호가 ECU에 전해지고 다시 액츄에이터에 전기 신호가 보내지면 화약이 폭발이 되고 후드 힌지와 후드 래츠가 작동이 되면서 후드가 위로 들어올려지게 되는 거야 이 과정 중 어느 곳에라도 문제가 발생되면 다음과 같은 경고등이 점등이 되는데 바로 이게 액티브 후드 시스템의 에러 경고등인 거야 액티브 후드 시스템의 작동 조건은 일단 엔진 시동 중이어야 하고 25에서 50km 속도에 주행이 유지된 상태에서 충돌의 각도와 힘에 의해서 작동이 되게 돼 있어 시스템이 작동 후에는 초기 위치로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정비업체를 방문해 수리를 해야 하고 측면 혹은 후방 충돌, 전복이 될 때는 작동이 되지 않고 또 전방 범퍼가 손상되거나 개조할 경우 역시 작동이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시스템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를 잘 해야겠지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자동차는 운전자와 탑승자 모두가 안전을 위해 보호가 되어야 하지만 보행자 또한 안전하게 보호가 되어야 합니다. 때로는 나도 보행자가 되는 만큼 조금만 속도를 줄이시고 안전하게 운전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내 차는 내 관리한다. 수고했어. 덩티뷰.